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쿠팡 이야기로 찾아왔는데요 일단 쿠팡의 플랫폼이라는 건 어떤 건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 상위 노출을 하실 수 있으시려면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 그리고 리뷰가 중요하다는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당하는 내용과 그리고 쿠팡에도 대행사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광고와 제트 배송, 로켓 배송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더 잘하시려면 쿠팡에 있는 내부의 인사와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쿠팡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쿠팡은 굉장히 타이트한 AI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요즘은 다들 이 플랫폼들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능을 다 탑재를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말 그대로 머신, 기계가 러닝, 학습을 하는 건데 어떤 학습을 하냐면 이 사용자를 학습을 합니다 한마디로 쿠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놓은 고객이 과연 어떤 상품을 좋아할까 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고객들한테 그와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탑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는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스스로를 IT 기업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T 기업이라는 쿠팡이라는 곳에서 판매자로서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자로서 이 쿠팡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쿠팡에서 판매가 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쿠팡은 제일 강점이 있는 것이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물건을 고객한테 잘 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쿠팡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뭐든 사고 나간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은 사고 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라 한다면 지금 사고 나가지 않은 고객들도 있죠 이 고객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건 좀 전에 보셨던 거안 사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찾으셨죠 라고 하면서 메일 문자 그리고 알림, 에발림이 오죠. 그리고 신문기사를 보고 있다가 옆에 막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유튜브 영상 보고 있다가도 밑에 배너로 뜨기도 해요. 그렇게 고객을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샀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다시 살 때가 됐는데 싶으면 화장품이 똑 떨어져 나갈 때 쯤에 제가 샀었던 것을 어 이거 이제 다시 살 때쯤 되지 않으셨습니까? 할인하고 있으니까 사세요 라고 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딱 실행하면 바로 뜹니다 자 이게 바로 쿠팡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볼게요 제가 어떤 검색어를 쳐봤어요 텀블러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이 텀블러를 검색을 했을 때 가끔 텀블러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텀블러 빨대 같은 것들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또는 텀블러 빨대를 검색을 했는데 텀블러가 턱 하니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광고 영역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 광고 영역에 이 고객이 살만한 이 상품과 같이 살만한 상품들을 추천해 주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추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우리 간혹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요거, 저거, 요거, 저거 샀다가 어? 여기에서 어요런 것들도 있었네. 결제까지 스와이프로 밀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그냥 결제 취소하고 다시 내가 봤던 그 추천에 떴던 그 상품들 중에 하나를 다시 사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결제하시는 경우들도 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품을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저거 이거저거 사고 나가다 보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사지 않아야 되는 물건들도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쿠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 정도로 이 해당하는 쿠팡에서 머무는 시간도 좀 길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계속해서 추천해주는 상품을 많이 결제를 하기 때문에 광고도 굉장히 쿠팡 안에서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겨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고객들은 어떤 식으로 물건을 사느냐 쿠팡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큰 이유는 바로 빠른 배송 때문이겠죠 그래서 언제 도착하는지 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품 등록 하실 때에도 배송 기간을 1일로 잡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점 때문입니다 주문 들어온 날 보낼 수 있거나 아님 다음날 보낼 수 있는 경우에 배송 기간을 1일로 잡아 주게 되고 언제 도착 예정이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표기를 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윙이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로 판매를 하신다면 이 배송 리드타임을 최대한 짧게 잡아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겠고 그리고 제트 배송이랑 로켓 배송 모두 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로켓 같은 경우에는 로켓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을 받고 상품을 넣고 나면 나중에 제가 가격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뭐 재고 수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입고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보다는 제트를 요즘엔 더 많이 선호하고 제트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또 해드리는데 제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거의 윙이랑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정산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만원짜리 상품을 올려놨다 그러면 이 제트 배송에서 수수료를 35%를 떼가는데 어, 윙 같은 경우에 수수료 한 11에서 12% 정도 돼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근데 Z는 35%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켓은 대략 수수료를 따지면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켓 같은 경우에는 매입해야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만원짜리를 판매를 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로켓 배송에서 6,000원에 사가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Z배송이라고 하는 거는 쿠팡에 있는 물류 시스템을 내가 이용을 하면서 그 마켓의 수수료 12% 정도 되는 이 수수료를 포함하고 물류 시스템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수료가 35% 정도 되는데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에 따라가지고 수수료는 조금씩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Z배송에서 비싼 걸 판매를 하면 수수료는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트 배송을 굳이 그 수수료를 내면서 이용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택배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택배 의 부자재 비용도 많이 올랐고 아마 3PL 물류회사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건을 입고 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보관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포장을 하는 데에 들어 돈이 들어가고 포장지에도 돈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사은품 하나 끼워줄 때또 사람이 인건비가 발생이 된다면 그 돈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실제로 택배가 하나 움직일 때는 거의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만 원짜리를 판매를 했을 때 35%의 수수료라고 한다면 3,500원을 내고 이 쿠팡에 있는 물류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 원짜리를 판매를 하는데 물류 회사에서는 제가 택배 하나를 출고하는데 한 4,000원이 든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은 당연히 쿠팡이 더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물류회사를 만약에 이용하시고 계시는 뭐 3PL 이용하시고 계시는 일반 셀러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저는 제트 배송에 상품을 넣어서 판매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트 배송에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스마일 배송 한마디로 지마켓 옥션 그리고 SSG에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그곳에 물건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넣고 판매를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쿠팡의 플랫폼의 형태인데요. 쿠팡 플랫폼에서 여러분들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게 아마 마 파트너스일 것 같습니다 이 제휴마케팅 어필리에이트가 쿠팡에서 파트너스로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너스를 이용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내 상품을 가져가서 또 여러 곳에 또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품을 광고해주는 일반 블로거들도 정말 많을 수가 있다라는 기점으로 해서 이 쿠팡 파트너스라는 것도 우리가 판매를 할때 쿠팡이 판매를 더 도와주는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시는 데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같요 고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빠른 배송 때문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Z배송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Z배송에서 더물건잘팔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의 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쿠팡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시스템 쿠팡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잡아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